아니에요 가짜머이예요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가짜머이예요 어, 지금도 시작할게요 블랙디피오 음. 스트레이키즈 현진 오 현진 인피니트 성종 스트레이키즈 아이언 음. 크래비티 미니 더 보이즈 영훈 음 그리고 빅스레오 블락비테일 그리고 빅스 홍빈 골든차일드 태그? 아스트로 진진이요진이 아스트로 진진 박지훈 음 진진 빅톤 한승우, 더 보이즈 제이콥 빅톤 한승우 슈퍼주니어 은혁 몬스타엑스 셔우셔우 아까 나온거 아니야? 이거 뭐, 나온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우양 허성운 하성. 아, 하성운 크래비티 정모 호, 하성은 BAP 영재 SF9 로운 영재 로운이 로운이 로운이 가다 로운이 로운이 레몬 레몬이 텐트 학원 우석 하이라이트 양념 섬 지난 달 말로 와 있대. 어 나, 나, 우석 우석 우승 펜타곤 나, 홍석 BTS 진 홍석 어 펜타곤 신원 위너 스 이승훈 신원 펜타곤 홍석 대 빅스 레오 홍석 펜타곤 신원 대마스트로 진진 오, 진진 승리 하서운대더 보이즈 영훈 하서운 이제, 이제 팔강이야 응? 펜타곤 홍석 대 인피니트 성종 아니, 팔강 이런 것도 있어? 응둘다 어. 아. <웃음> 비슷하게 생겼어 어. 얼굴이 응. 이거 홍석 승리 홍석 승리 아멘그 아스트로 진진데 어, 스토키즈 현진. 근데 여기 귀여워. 응 귀여우니까 할 거야. 진진. <웃음> SF9 로운데 펜타곤 우석. 얘가 더 작아. <웃음> 이번에는 사강이야. <웃음> 펜타곤 몇, 몇 강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펜타곤 홍식대 우석. 몇 강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음, 펜타곤 펜타곤 있는지다? 오, 그러네. 같은 같은 식구네. 오. 어떻게 <웃음> 식어? 펜타곤. 음, 펜타곤. 뮤직비디오 봐야겠다. 한 펜타곤 펜타곤. 펜타곤. 응. 음. 네. 홍석. <웃음> <공석>. 얘가 <웃음> 아니라 오빠. <웃음> 어, 뭐 울어 아저씨야. 화성운는데 아스트로 진진. 뭐야 아저씨들 예쁘다. 어. 여자애들. 너영상을 좋아하는구나. 마지막이야. 결승전! 어. 펜타곤 대 홍석 아스트로 야, 진진 안 돼! 아니야! 두구두구두구 한 사람만 선택해야 돼 어. 아스... 펜타곤의 홍석 대 아스트로 진진 진진? 아스트로 <웃음> 진진? 아스트로 자진 꼬랑동 다르나요? 잠깐만 어어 어, 어, 다른 사람 응? 김동혁 승리 응? P1, P1 A4 좋아. 바로 더, 더 보이즈 주학년 2학년도 아니고 3학년도 아니고 어. 주학년? <웃음> 음, 얘가 달라 주학년 승리 아이콘 정찬우 대블랙비 피오 피오 승리 피오 진짜죠 피오? 피오 어, 피오? 언제 맞냐? 김세환대 세븐틴, 홍시. 세븐틴? 세븐 어. 세븐 호시 세븐틴? 세븐일레 세븐일레븐 호시 이번에는? 너무 낭카오 이렇게 낭 어, 모스 보이즈 중학년대 샤인의 태미 와우 <웃음> 와우 아니야 깜짝건데 와우 아, 둘이 아, 좀 닮았다 아, 근데 어 아니야 너닮았 아니야? 아니, 나는 중터에서 yeah. 태미 얘 예, 아니 오빠야 <웃음> 세븐틴 호시대 세븐틴 에스쿱스. 아예 무서워다. 너, 너희들 자둘다한 그룹에 몰려있다. 엄마 이 오빠 진짜 무서워. 호시 오빠? 응. 도중에서 장생이 나불렀 에스쿱스, 북두. 왜왜 에스쿱스. 왜 국수 왜 국수야? 에 국수야. 국수 아니고 국수 에스쿱스거든? 국수 <웃음> 아니 <국수> 이렇게 <이러면> 무게 <웃음> 이렇게 하얗잖아. 국수 아니고 에스쿱스. 이번에는 세븐틴 에스쿱스 국수 오빠대 빅톤 최봉찬 응. 아 국토오빠 얘얘 국토오빠 응내가겠어응 고민돼? 고민돼 고민돼? 자 이거 너무 가고 싶어 아 안돼 그래 선택해야돼 과연 누구일까? 응. <웃음> 최봉찬 난도 좋아해 <웃음> 나도 난눈 감고 이렇게 골랐어 이번에는 이번 마지막이야 결승전 슈퍼주니대 아이돌 려욱 승리.